안녕하십니까 유튜버 김사장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밤 12시 30분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지없이 퇴근을 하고 집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너무 저의 몰골이 피곤해 보이기 때문에 촬영을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제 얼굴이 뭐 뛰어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라 뭐 어떻게 찍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겠지만 어쨌든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 또 너무 피곤한 저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일하고 오신 분들께서 얼마나 또 피곤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제 영상 보고 또 피곤해지면 그건 제가 해야 될 짓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렇게 음성으로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영상 나옵니다 추석 명절은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바람 쐬러 좋은 곳에 놀러 갔다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두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언제나 화목한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요. 요즘 들어서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저희 채널이 뛰어나게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영상 조회수가 특별하게 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나이대 공감을 하시는 분들께서 위로를 받고 같이 힘을 얻는 그런 채널이 되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여러분 남겨주신 댓글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상을 통해서 힘들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웃음을 줄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니, 요즘 들어서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30대 자영업자이야기님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현재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최근에는 택배아저씨 영상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얼마 전에 직업의 모든 것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채널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얜 도대체 뭐하는 놈인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장사도 오랫동안 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업가이자 자영업자였고 남들 다하는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도 성공하지 못한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업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서 일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벌고 있다.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인거예요 제가 돈을 벌고 있는 방식이 맞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틀리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놀고 있는 거보다 돈을 벌고 있는 게더 낫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제 환경이 지금 당장 바뀌는 것도 아니며 과거를 후회한들 지금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를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간다면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지금 오늘 내일 돈을 안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물론 밝은 미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도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전 지금 당장 지금 하루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 뛰어난 일도 아니고 그렇게 남보다 더 위에 있는 일도 아닙니다 허세 가득한 유튜버일 수도 있고요 의미 없이 하루하루 알바생 신분으로 산다고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의미 없는 일은 없다고 봐요 내가 알바를 하든 내가 대기업에서 일을 하든 내가 관공서에서 일을 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고귀한 겁니다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고요 또 남들한테 칭찬 받은 일도 아니에요 당연히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다 똑같습니다 아, 물론 좋은 직장에 다니면 멋있어 보이긴 하겠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분명히 좋은 날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살고 계신 여러분들 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반성하고 오늘 하루도 힘을 내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찍은 영상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No clouds might rock the white nikes. My homie got a f l u s h a n d got him for the right price. Growing up, I just wanted to be like Mike. So it's only j o r d a n s I sported when I couldn't afford him. He had my pops gave me g i v r s e s c r o s s you on the court like I was him. Jumping out the gym, only five foot 10. Nowadays, hot tops and sobras. Step on my s h o e s bro, I gots to short you. Stepping in my bros, swaying o t the Joe's b l o o r Clean them with a toothbrush, then, golly, that's too much. I What a feeling. They get something custom made. It's one in a million. They get inside of the soul. Got a gold feeling. So even when the road is hard, I don't yeah. feel it. Oh. Papa got a brand new pair of shoes. Papa got a brand new pair of shoes. Papa got a brand new pair of shoes. Hopping up the roof. Got no pair of shoes. Yup, yup, yup. My kick's clean. Cha-ching. Yup, yeah, yup. Yeah. My kick's yeah. clean. Feeding yeah. no dash, don't get mad. My kick's clean. Yeah. Feeding no dash, don't get mad. Yeah. Yeah. My kick's clean. Yeah. t the kicks, it's the steps that you take, the wear and tear is real when you can't catch a break, most of m a k e mistakes and accept it as fate, but we can change the ways to learn to live for the day, ay, hoppin' g out of bed if I'm a lonely, so original you couldn't clone me, and my whole crew savage, thought we would fall off, peep the new ballads, two s t n got a collection of classics, baby mama's got a collection of classics, m a y b e m a is different ain't no perfect design it costs a lot to have this and it's worth it to shine but what's on the inside counts i've been working on mine used to wallow about what i ain't got waited for the other shoe to drop but who would have thought you grew the way you got putting pep in your step little swagger in your walk it's how you wear it homie it don't matter what the c o s t cause even the broke people look fly in new york but shout out to my pops giving me that feeling of